생각하는 아이들의 책 빨간 사자 똑똑한 스노리터 맛있는 포도주스 포도가 주렁주렁 열렸어요. 여우가 포도를 따서 포도주스를 만들었어요. 맛있는 포도주스 만들어야지. 돼지의 포도나무에도 주렁주렁 열렸어요. 돼지도 포도를 따서 포도주스를 만들었어요. 포도를 윙윙 갈아서 만들어야지. 여우와 돼지가 길을 가다 만났어요. 난 포도주스를 일곱 병 만들었어. 여우가 돼지에게 자랑을 했어요. 겨우 일곱 병? 난열 병을 만들었어. 돼지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유리병 크기가 서로 다르잖아. 똑같은 크기의 병에 담아야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어. 어? 내 병이 더 작네? 여우와 돼지는 같은 크기의 주스병에 포도주스를 따랐어요. 이렇게 같은 병에 따르는 거야. 음, 조심조심 따라야지. 아홉 병이다! 여우는 신이 났어요. 나도 아홉병, 너도 나도 아홉병이야. 우리 둘다 똑같네. 여우와 돼지는 포도주스 한 병을 서로 맞다 구웠어요. 여우는 돼지의 포도주스를, 돼지는 여우의 포도주스를 마셨어요. 우와, 맛있다! 흠, <웃음> 정말 맛있는 걸! 생각하는 아이들의 책 빨간 사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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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조심 따라야지. 아홉병이다. 여우는 신이 났어요. 나도 아홉병, 너도 나도 아홉병이야. 우리 둘다 똑같네. 여우와 돼지는 포도주스 한 병을 서로 맞다 꾸었어요 여우는 돼지의 포도주스를, 돼지는 여우의 포도주스를 마셨어요. 우와, 맛있다! <웃음> 정말 맛있는걸! 는 아이들의 책 빨간 사자 맛있는 포도 주스 포도가 주렁주렁 열렸어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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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맛있는걸! 생각하는 아이들의 책 빨간 사자